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누우면 상당히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뭐 수건을 완전히 펴 가지고 이 상태로 이건 별 의미가 없죠 그러면 은한번또 접습니다 이렇게 해 봤습니다 아까보다좀낮지만 아무래도 좀낫습니다 그러면 또한번 이제 이렇게 네번을 접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누워봅니다 아 아까보다 한결 낫습니다 자. 저는 이 높이가 마음에 드는데, 경우에 따라서는, 오, 어, 이것도 괜찮네요. 자, 이 높이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. 자, 그럼 이 높이로 일단 설정을 하고, 이제 목을 받쳐야 되는데요. 수건을 돌돌돌돌돌 돌 말아가지고 여기다가 받쳐니다 자, 이 상태로 받쳐놓고, 자, 이 수건을 이렇게 맙니다. 수건 이렇게 말았죠? 어? 목에다가 딱받칩니다 아, 그러면 목이 좀좀 아, 좀 세게 받치는 느낌인데요 그럴 때는 살짝 풀어주죠. 너무 세게 받지 말고 이렇게 느슨하게 해서 이렇게 받쳐봅니다. 이 하고, 머리다 뭐, 하고 아, 그러면 목과 머리가 아주 적정한 높이가 됐습니다. 자, 그럼 이때 이 각도가 어떻게 될까요? 이렇게 수평에서 이마가 살짝 제쳐지는 정도의 아, 상태가 만들어지는 게아 편하다 하는 높이가 되죠 그런데 밤새 이렇게 꼼짝 않고 잘 수는 없잖아요 쳐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상태 이 높이로 에 하면 어깨가 굉장히 불편해지죠 목도 꺾이고요 어, 이제 저희 센터에 방문하신 분들의 목을 이렇게 만져보면 목뼈가 한쪽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게 오랫동안 옆으로 자다 보니까 목이 꺾여 가지고 목뼈가 쉰 거예요 이클큰이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어깨 넓이 정도의 높이를 찾아야 됩니다 어 그래도 불편하죠 자 이렇게 쌉니다 자 이렇게 누웠습니다 그러면 이 얼굴 각도가 수평에서 이마가 살짝 올라가는 정도 이 정도 될때아 어깨가 눌리지 도 않고 목도 꺾이지 않는 상태로 됩니다 자 이거를 수건을 이쪽에다 쌓고 이만큼 쌓고 이쪽 머리 받침은 말아서 또는 접어서 이렇게 하고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쌓아서 맞추고 전에 찍은 영상 중에 수건으로 베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맞춰놓고 이게 흐트러지잖아요 그럼 또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이런 커버가 있으면 좋습니다 이 커버는 자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머리 받침을 내가 쓰는 상태로 맞춰놓고 이렇게 이, 이 상태로 접습니다 여행 갈때 반드시 챙겨야 될 요렇게 해서 나만의 베개 요 커버를 열고 이쪽에는 자 이쪽을 열고 여기다가 베개를 이렇게 쌓고 이쪽도 베개를 쌓고 여기는 돌돌 돌 말아서 목을 받쳐주는 베개를 짠 하면 요런 상태의 베개 이처럼 음. 옆에는 높고 머리 받침과 목 받침을 각각 따로따로 만들 수 있는 베개가 만들어집니다. 물론 이렇게 어, 완제품으로 되어 있는 베개보다는 좀 부족하겠지만 어, 여행가서 아쉬운 대로 상당히 쓸만하게 만들었을수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커버는 음,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. 지금까지 호텔에서 나에게 딱 맞는 베개 만드는 아주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커버는 저희 센터에서 팝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